오, 어, 이 진짜 짜 좋다 드러 음. 사람들. 드러는 <웃음> <들어가는> 사람들. 사람들. 사람들. 드러난 사들드러 사람들. 드사진들 드러난 사사사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여기 피아노의 마술사. 대단해. 평 아침 고요 수목원입니다 10시 16분입니다 10시 16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시고 다 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밖에 없고 진짜 이름대로 고요하고 예, 좋은데 저녁 고요 <웃음>